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온통 뺏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요 반대로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온통 뺏긴 상태이실 거예요. 상대를 안달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주변의 많은 조언자들이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몇가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예를 들면 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서 상대방을 나에게 안달나게 한다든가 밀당을 통해서 상대를 나에게 안달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할 건데요 그 방법들도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별한 후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해보면 요 내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멈추면 마음이 식어가는 게 느껴질 거고요. 그렇게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을 썼음에도 어떤 순간에 이별을 했다는 거니까 이미 효과가 떨어진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상대를 안달라게 하는 방법은 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상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을 통해서 알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에게 마음이 온통 뺏기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대에게 안달랐어요. 여러분들은 상대의 어떤 모습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신 걸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짜릿한 안달남이 아니라 이 사람 말고는 안될것 같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야 진정한 안달남이라고할수 있겠죠 바꾸어 말하면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은 요 남자를 꼬시는 방법, 여자를 꼬시는 방법, 여우짓을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안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안달나게 되면 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죽겠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좋거든요 반대로 아주 예술적인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을 나에게 써와도 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동들이 더 미워지고 싫어질 거예요. 질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안달이 난다는 거는요. 내 상대가 결국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이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요. 두 번째 경우처럼 나에게 정말 예술적인 상대를 안달라게 하는 방법을 써오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나는 절대 안달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마음 설레하는 그 사람을 비교했을 때뭘 해도 멋진 사람은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그 사람이 낫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안 받아줄 상대에게는 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온통 뺏은 사람은 요 내가 만나기에 그 사람의 레벨이 훨씬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고요. 이 정도 사람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이런 사람과 못 어울릴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실 나는 또 마음이 뺏긴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생겨서든 돈이 많아서든 능력이 좋아서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 분명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내가 안달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대방의 마음을 안달나게 만들고 싶다면 분명 일시적인 방법들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요 내가 내 상대방보다는 나아야겠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요내 상대방도 요 나를 보면서 이 사람 말고는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라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내 상대방을 안달나게 하려면 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요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거고요 몸매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스펙도 쌓고요 좋은 직장까지 얻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리고 내 여가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는 것도 결국 상대를 안달라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 원론적이고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론적인 것은 요 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원론적인 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나는 내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안달나게 할수 없다는 라 반증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나는 원론적인 것을 파헤쳐서 달성하는 힘듦보다는 요 일시적인 효과를 얻는 그런 쉬운 방법을 자꾸 선택하는 사람일 거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내 상대방을 나에게 안달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 배려와 이해하는 플레이도 요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해야 가능하거든요.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요 내가 한 배려와 이해의 행동은 요 뭔가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해요. 그러면 이해와 배려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하인 같은 마음을 갖게 하죠. 그걸 나도 알거든요. 내가 열등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이해와 배려는 요 진짜 이해와 배려가 아니라 내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등한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본내 상대도 요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아쉽고 잡고 싶은 마음에 자기한테 맞춘다고 느끼게 된단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고 싶다면요. 그 훔치는 것이 하룻밤을 즐기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면 일시적인 효과로 상대방을 안달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조종하고 싶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나를 조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높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집을 보면요 평균 점수를 받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독을 한 사람처럼 고득점을 할 수는 없겠죠 정독한 후에 요약집까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